안녕하세요. 펴만든 남자, 비교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쿨타임이 왔습니다. 케이스 품질 비교표 신버전을 준비했어요. 저번 영상 올린지 한 6개월 지났으니까 슬슬 요청도 많아지고 신제품도 많이 모였기 때문에 다시 영상을 찍었고요. 어, 영상에 찍힌 케이스들은 다나와 인기순위 1위부터 40위까지 뽑았는 제품 플러스 생방에 자주 문의가 온 제품 해서 총 46종을 준비했습니다 어, 여기에 있는 케이스 중에서 다행히 6종을 제외하고는 제가 한 번씩은 조립을 해봤거나 의뢰를 받아서 만져본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음, 여기 점수 같은 걸 매겨놨어요 난이도 점수라든지 주관적 쿨링 평가 이 기준이 궁금하실 분이 있을까봐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이거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전리가 매우 쉬우면 별 2개 그냥 조금 쉬운 편이면 2개 반어 보통 평이한 수준이면 3개 약간 신경써서야 해 되면 3개 반이고 어선전리 공간도 좁고 아주 불편할 경우 조립할 때 그리고 겉으로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경우 그럴 땐별 4개를 줬습니다 이게 그냥 막 준게 아니고 선전리 공간이 2cm에 가깝냐 안가깝냐 요것도 따졌고요 그리고 선전리홀 있죠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뚫려있는 구멍이요 그게 얼마나 편한 위치에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제가 직접 써봤을 때그 어 난이도에 대해서 제가 별점을 줬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어 일단 쿨링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테스트를 해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평점을 매겼느냐 풍량과 펜 개수 그리고 이 제품이 에어홀이 어떻게 뚫렸는지 그걸 따져서 풍량 낮은 펜펜 팬, 팬 개수 적다. 그러면은 제대로 쿨링이 안되겠죠. 별두개 풍량 낮은 펜세네개별두개 반. 보통 수준의 풍량 그러니까 40 CFM 정도는 되는 그런 애들 세개 이상 썼을 때 평균이라 고 보고요. 풍량이 좀 낮아도 여섯 개 이게 30몇 CFM이라 하더라도 여섯 개 빵빵하게 박아놨을 때 100이 좀 신경 썼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세개반 그리고 고풍량 그 펜을 네개 혹은 여섯 개로 구성을 했을 때 그러니까 50 CFM 가까운 애들 아니면 그게 넘어가는 애들 그런 경우에는 쿨링이 매우 좋다고 표기를 해줬습니다. 다만 이제 에어리 좁은 애들은 여기서 별 반개에서 심각하게 막혀있는 애들은 한개정도 빼고 별점을 줬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적어놨죠. 전면 메시타입이 아닌 케이스는 별점 한개 혹은 마이너스라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밑에거는 뭐냐면은 장착 그래픽카드 길이에 따른 색상이에요. 검은색이면은 뭐 호환성이 다소 떨어진다. 그리고 파란색이면은 3070 중에 절반 정도 3089 중에 3분의 1 정도는 꽂을 수 있는 제품 녹색 정도 되면 은 거의 대부분의 3070, 80, 90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340초가 돼서 빨간색 되면 은현전하는 그래픽 카드는 다 꽂을 수 있는 제품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쿨러 호환성인데 150에서 155는 <웃음> 좀 높이가 낮은 타워형 쿨러만 가능해요 아니면 은 로우 프로필 플라워 형태 이런 거그네들만 장착이 가능하고 156에서 160은, 그, 저가형 타워형 쿨러, 들 있죠? 뭐, 깻맥스급이라든지, 이제, 트리니트급이라든지,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애들. 어, 대충, 뭐, CNPX, 9X, 10X,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쓸때 파란색. 어, 녹색 정도 되면은, 대장급 공랭 쿨러들이 요 사이에 속해요. 요 정도 되면, 대장급 공랭 쿨러 된다, 안 된다. 아슬아슬할 정도. 뭐 166이 초과 되면은, 대장급 공랭 쿨러 싹다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튜닝용으로 쓴다 그러면 조금 더 높은 높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 대체적으로 요것도 빨간색이면 좋은 거고 녹색이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파란색이면 좀 아쉽다 검은색이면 화성색좀 떨어진다 정도로 점수를 매겼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점수를 매겼는지는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어, 케이스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게 가성비가 좋은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음 오늘은 진짜 자막 좀 생략할게요. 이거 대충 따져도 40분 영상은 될것 같아요 아니면 1시간 <웃음> 자 그러면 첫번째 케이스부터 봅시다 1번으로 등록되있던게 베놈6 LED 강화유리였어요 에코 건데 가격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가 5000원이나 비싸요 좀 많이 비싸죠 블랙 같은 경우에는 31,000원 만 현금가 기준으로 미들타워 방식이고 저렴한 RGB 케이스인데 조립 난이도는 쉬운 편이에요 성전이 공간이 꽤나 넓게 있습니다 거기다 뭐 특별히 뭐 허브 같은 거써는거 아니기 때문에 ID 그 3핀 방식이라서 쭉쭉쭉 묶어가지고 펜속 조절도 가능하고요. 볼티지로 그리고 조립하기도 그리 어렵진 않아요. 물론 너무 싸구려 보드 쓰면은다 같이 묶어서 할때좀 케이블에 제약이 생길 수는 있어요. 어 기본 펜은 33.5 CFM이라서 쿨링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닌데 펜을 6개를 제공을 해줍니다. LED 펜 6개요. 평균 간판 두께가 나름 준수한 편이에요 3만짜리 치고는 0.6T에 가깝습니다 5T보다는 6T에 좀더 가깝고 순행 장착 자체는 전면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전면 장착하면 은 이제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가 확 좁아지기 때문에 사회상 순행은 못 써요 공랭으로 구성하기 좋은 케이스입니다 인기 제품 순위에 있는 건다 이유가 있죠 어느 정도 간판 두께를 가지고 있고 펜도 6개나 제공해주고 심지어 펜속 조절까지 되기 때문에. 제품 자체는 인기순위 1위에 있을만한 제품이라 고 생각합니다. SSD 장착이 좀 불편하고, 펜하고 케이블 분량이 좀 잦은 편이기 때문에. 그 뭐, USB 포트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 LED 펜 싸구려는 원래 펜분량률좀 높거든요. LED가 안 들어온다든지, 펜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소리가 심하게 난다든지. 하여튼,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싼 맛에, 공랭으로 짜서 쓰기에 좋은 케이스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마이크로니스 M60 메쉬입니다 요 놈이 이 지금 베놈보다는 천원정도 쌉니다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얘는 LED펜 4개 그리고 LED펜이 아닌거 2개를 제공해서 총 6개를 제공해줍니다 LED펜 아닌건 상단에 장착되어 있구요 풍량이 베놈보다는 훨씬 좋아요 4X4에서 55 평균은 5 0 c f 에 가깝죠 대신 소음이 좀더 있습니다. 아이디 방식에서 심지어 패속 조절도 안 되기 때문에, 어, 소음에 민감하신 분은 요 케이스 사기가 좀 애매하죠. 근데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막 심각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싸고 쿨링 좋은 케이스 쓰고 싶다 할 때는 이 M60이 괜찮은 선택입니다. 강판 듣게도 매우 얇은 편은 아니에요. 0.55t에 가까울 정도로, 이 가격대 치고는, 음, 그나마 쏘쏘? 쏘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어 상단에 이열순행이 장착이 가능한데 간섭이 있어요 튜닝 메모리 같은거 못쓰고요 방열판 높은 메인보드 사용하시면 걸립니다 그리고 얘가 베놈보드 확실히 좋은거는 그거예요 일단 CPU 쿨러 호환성 높이가 높아요 얘 아마 까보면 알텐데 이게 이렇게 계단 박치로 있어요 선정리 홀 구간은 이제 좀 앞으로 튀어나와있고요 그리고 선정리 홀이 아닌건 뒤로 좀 밀려있습니다 메인보드 장착부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CPU 쿨러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거예요 그래픽카드 장치끼리도 미묘하게나 좀더 길고요 이 가격에 6펜 주는 것도 괜찮고 에코보다는 QC를 좀 합니다 분량이 조금 더 낮아요 LED 온오프 기능도 넣어줬어요 개선판 예전에 구형에는 그거 없었는데 꾹누르있으면끌 수는 있어요 선전기 공간이 좁은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CPU 쿨러 호환성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1cm 정도 뒤로 밀었어요 그러니까 뒷면에 보면은, 선척리 어, 메인보드 현착부에는 선들리 홀이 1cm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펜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소음이 좀 있는 거, 감사하고 써야 된, 된다는 거.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소음이 민감하지 않다면은, 나는 배놈보다는 m60이 좀더 나은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월간 견적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거는 식스펜 플라클 이 해볼게요. 이게 좀 일찍 나온 편인데, 여섯 가지 펜을 달고, 맞죠? 그래도 LED 펜,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은 그런 컨셉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배놈한테 밀리는 판구이 고 배놈보다 그래픽화 현착길이나, 뭐, CPU 쿨러 호환성도 떨어지고, 뭐, 펜은 둘이 거의 뭐, 비등비등한 거 썼는데, 얘도 이디라서 펜속 조절도 안 돼요. 강판도 배놈보다 얇아요. 이거를,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비교 대상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고 많이 썼었는데, 지금 봐서는 살, 이유가 없죠. 특히 얘가 강판이 얼마나 열냐면은 힘 별로 안주고 돌리다가도 아시아피 그 메인보드 장착부분에 나사들 있죠. 이게 끝없이 돌아가버려요. <웃음> 스탠드 오프라고 하는데 그게 끝이 돌아가버려서 강판이 너무 얇고 그것 때문에 공진음도 심하고 펜분량도 잦은 편이고 이 앞에 둘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판국입니다. 물론 첫 나올 때는 괜찮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넥 또 에코 꺼네요 에코 께와 이게 4등 안에 3개나 들어가있네. 근데 이 커널 같은경으는 그냥 싼게 장점이에요. 24,000원. 그 빼고는 별다른 장점은 없습니다. 보시기 기본 펜 4개 제공해주고 에코 꺼낸다가 펜을 똑같은거 돌려쓰는지 모르죠. 스펙이 똑같습니다. 스펙이 똑같은데 예그 LED 펜은 1개인가 밖에 없을거예요 후면에 1개 전면에 3개는 그냥 펜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강판이 시스펜도 얇다 그랬는데 그거더 얇아요 싸고 이만의강한유리다뭐 이거 빼고는 특별한 장점이 없고 파워 가림막도 없고 밑에 보면 파워 가림막이 없어요 그래서 선정량 리 제대로 안하면 그냥 다 보여요 그래서 시스펜보다더 마감이 구려요 이것도 마감 구린 느낌인데 이거 이건 조금 더 심한 수준이라서 이거 두개 사실 왁스 사보면 아싼 이유가 있구나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그 다음은 아이구즈 해치6 안보죠 패치식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인기리에 많이 팔리는데 특히 화이트가 많이 팔려요 지금 화이트하고 블랙이 거의 똑같은 가격이 있습니다 이거 꽤나 큰 장점이에요 보통 화이트가 어그뭐 이거 1 0스팬좀 비슷한데 보시다시피 마이크닉스 M60 같은 거나 아니면 베논 같은 거 보면 5천 정도 더 비싸요 근데 얘는 가격이 똑같거나 뭐 200원 차이죠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에요 기본팬 풍량이 나름 준수한 편이에요 네. M60보다 조금 덜한데 거의 맞먹을 정도. ID 방식이라서 펜속 조절은 안 되는데 기본 펜을 6개를 제공을 해줍니다. 아, 보이피 M60하고 흡수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가 똑같고요. 어, CPU는 이제 호환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CPU 쿨러는 호환성이 좀 떨어지고 상단에 240 그니까, 러 이열라디 장착에 강해요. 근데 얘도 똑같아요. 트리 메모 쓰거나 방열판 높은 메인보다 꽂히면은 간섭이 있습니다. 아, 평균 간판 두께가 조금 얇은 편이에요. M60보다. 근데 이거는 뭐 체감이 크게 안 되긴 해요.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식스펜 0.51도 제가 아시피 스탠드 오프가 잘 나간다 그랬잖아요. 해치 식스도 큰 차이는 없어요. 잘 나갑니다. 돌리다 보면. 이 가격에 6펜이라는게 마음에 들고 화이트가 가격이 똑같은게 장점이 될거고 생각보다 이쁩니다 실제로 조립해보면 하여튼 뭐요 세가지가 디자인으로 봤을때는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얘가 제일 이쁘긴해요 요 세가지가 큰 장점이 되겠고 마감 분량이 좀 잦은거 선전리 공간이 좀 좁은거 m 6공 똑같아요 선전리 공간 좁습니다 1cm 정도 밖에 안돼요 거기에다가 USB가 좀 빡빡해서 파손이 종종 일어난다 요정도 단점 가지고 있네요 음 화이트로 사고 싶으면 얘가 제일 싼 선택이 되기 때문에 뭐 저렴한 화이트로 짤때 이거 고르는 거뭘 하진 않을게요. 다만 역시 가격대 품질 정도로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네. 자그 다음에 잘만 M4 I40 봅시다.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된 제품이에요. I40 붙여놓는 건 140mm 펜을 사용했다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표준 미드사이즈의 케이스고요 가격대는 3만원 초 그리고 풍량이 꽤나 괜찮은 펜을 사용합니다 140mm 펜은 49CF이고 의 120mm 펜은 후면에 있는 33.5에요 ID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풍량 조절은 안되고 어, 펜 6개를 기본 제공해줘요 그래픽카드 상차 호환선이 다소 좀 떨어집니다 해즈식스나 이런 애들보다 M60보다 대신, 뭐, 미묘하게나마 CPU 호환성, CPU 쿨러 호환성은 조금 더 낫겠네요. 전면에 2열은 되는데, 상단에는 2열 라디를 장착 불가형 향해요. 그래서 순행 쓰기가 좀 어렵고요. 평균 강판 두께가 가격이 비해서좀 두껍습니다. 0.62t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어, 강판이 좀 짜임새가 있네 싶어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보통 이 가격대는 한 0.5T에서 0.5T 사이거든. 6까지 넘어가는 게잘 없어요. 가격대비 강판이 두껍고 전면에 140mm 팬으로 아주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에 보이는 부분 전체가 거의 다 팬으로 LED가 빛난다는 거예요. 120일 때좀빈 공간이 있지만 140은 훨씬 폭넓게 보이죠. 이옆 사진만 봐도 표가 나잖아요. 그런 게 장점인데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잘만 회사 제품. 잘만 회사 뭐 업어질랑 말랑하잖아요. 선정리홀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이쪽에 보면 은 중간에 하나 뻥 뚫려있어요 하드디스크나 SSD 장착하는게 좀 불편합니다 요정도가 단점인데 3만원대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간판 두께로 꽤나 크게 따지는데 와뭐 이거는 3만 3천원에 이 정도 두께면 한번 사볼만 하지 않느냐 잘만이라고 꼭세간경 찢지 말고 한번 정도는 사볼만 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m SSD 같은 거쓸때 사실 인걸 추천드려요 하드디스크하고, 하드디스크하고 SSD 장착하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데이븐 D1 봅시다 데이븐 D1 같은 경우에는 어, 거의 아까 전에 제일 싼 25,000원짜리 케이스 24,500원짜리 그거랑 흡사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싼 케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팬, 어유, 어유, RGB 팬 4개를 줘요 전면에 3개 후면에 하나에 물론 색깔 변경은 안됩니다 그리고 풍량도 나름 40에 가깝죠 어, 괜찮네요 아이디라 펜속 조절은 안될거고 어, CPU 컬러 호환성이 좀 좋아졌습니다 대신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조금 구려졌고요 어240 라디를 상당히 달수 있긴 한데 간섭이 좀 있고 또 평균 간판 두께 얘도 좀신경을썼더라고요 가격에 비해서는 진짜 두꺼운 편이에요 저 가격이 저게 나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괜찮은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크를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아시피 광화유리는 열처리를 해서 만드는 유리인데 거기서 한번더 열처리를 해야 돼요 그 유리의 균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력과 열을 한번더 가해서 얘가 깨진지안깨지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후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잘 쓰다가 좀 고사양으로 시스템을 짰다 그러면 유리에 열이 계속 받다가 팍 하고 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시죠? 가끔 커뮤니티에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유리가 겁난다고 하시는 분은 요 케이스 사볼만 하겠죠? 다만 아크릴 측면은 아시아시피 스크래치가 잘 나는 편이에요 오래 쓸때 조금 너덜너덜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스크래치 많이 나서 뭐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측면에 아이오포트가 있기 때문에 선정리하는 게 상당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가 있다 하면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다만 이거는 또 단점도 될수 있어요 아크릴 측면 아까 내 네, 스크래치 많다 는 그랬잖아요 어, 측면에 아이포트가 있으면 은 사실 그냥 바로 옆에 꽂으면 되는데 손이 조금 더 멀리 가야 되잖아 여기 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SS 장착부가 삼장량이 좀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단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가격을 생각하면 이거는 다 용서할 만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 정도로 어, 가성비가 좋은 케이스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에코! 아 에코 왜이렇 많이 나오지? 에코 세턴 케이스입니다 이 세턴 케이스는 이게 처음 나올 때는 벌써 1년도 더된 얘기죠 이, 이거랑 이뭐 비빌만한 케이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각광받는 케이스인데 현 시점에 보면은 아 이거 풍량도 낮고 뭐펜서 조절도 안되고 펜인 RGB라 그러는데 그냥 테두리 라인에만 싹 들어가 있고 그런데다가 또 이게 특별히 마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간판 두께가 막 엄청 두꺼운 것도 아니야 옆에 2만원짜리나 세세하고 있는데 아크릴 측면에 긴 그래픽 호환이 된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CPU 쿨러 호환성도 좀 떨어지고, 구성 대비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죠. 어, 기본 펜 성능이 현실점에 봤을 땐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이제 유행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잘안 쓰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마이크닉스 우퍼 케이스 한번 봅시다 요거 이쁘다고 사업용도 많이 짜 쓰십니다 제가 그래서 조립을 몇번 해봤는데 밑에 있는 발이 꼭 나무처럼 생기는 그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거는 색칠하는 거고 사실 플라스틱이에요 어... 전면에는 나름 고풍량 160mm 펜40 CFM짜리를 넣어놨어요. <웃음> 물론 40이 높은건 아니에요. 근데 요 가격대에 40짜리면 뭐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후면같은 35 CFM 120mm 펜을 넣었고요 둘다 화이트 LED가 들어올겁니다. 어, 전면에 LED는 오프를 할 수가 있는데 후면거는 LED 오프가 안돼요 그리고 MATX 이 때문에 풀사이즈의 메인보드는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어,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이제 고성능 그래픽카 넣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분명히 240 라디가 상단에 장착이 된다그랬는데 대부분 메인보드에서 간섭이 생겨요 튜닝 맵은 못쓰는건 당연한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단에 240 간, 그 간섭 때문에 달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럼 얘는 어떤 용으로 쓰면 딱 좋겠어요 사명용으로 쓰기 딱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저사양 게임밍 용도 캐주얼하게 즐길 때한 60-70만원 견적 있잖아요 거기 싹 집어넣고 쓰기 가장 좋은 케이스에요 가 각에 비해서 마감은 괜찮은 편이고 겸첩형 도우기 때문에 이 열기가 좀 편해요 하여튼 뭐 장점이 꽤나 있는 케이스긴 한데 고성능 시스템을 짜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만 진짜 저가에게 디자인 신경쓰는 케이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화이트에 특이한 케이스 쓰고 싶다면 한번쯤 생각해볼 만 하겠죠 그 다음은 어, 아이구즈의 해치3 한번 봅시다 요거에 아... 어... 얘네들 거의 뭐 비슷한 뭐라 그러지 그 디자인을 돌려쓰는 것 같아요 전면만 바꾼 것 같은데 어쨌든 펜 스펙이 동일해요 찾아보면 그세개밖에 지원 안해주고 가격이 25,000원이니까 펜 숫자가 좀 줄어들었죠 거기다가 뭐 CPU 쿨러 호환성 그냥, 그냥 무난한 평범한 수준 그래픽 카드는 꽤나 폭넓게 호환이 되고 상단에 240이 장착하다가 똑같이 간섭이 있고 강판도 좀 얇고 저렴한 가격 빼고는 뭐 크게 장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5천 원 아끼는 것보다 5천원 더 주고 강판이 0.6T에 가까운 거 쓰는 게 여러분이 훨씬 소음에도 덜 시달리고 조립할 때뭐 스탠드오프 해먹거나 아니면 은 그래픽카드 몇번 뺐다 꽂았다가 후면에 아시겠지만 나사선이 다 나가는 거 이런 게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5천 아끼지 말고 저는 3만원짜리 가시는 걸좀 추트리,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고 전면 1 4 0 m m 펜도 장점이긴 한데 심플한 디자인 구성. 뭐, 마음에 들수 있긴 있겠지. 근데, USB 빡빡한 거는 여전히 똑같고, 선전인 공간이 좁은 거랑, 그리고 전면 맨, 전면 펜, 풍량이 다소 좀 구린 거랑. 하여튼,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으흐, 강력 추천하긴 좀 그렇습니다. 그냥 저렴한 미들 타워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엔, 해치 8. 아이고 해치 8은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월간 견적에 넣는 이유가 있는데,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표준의 ATX 미들 탄탄한 미들타워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탄탄하다고 한 얘기가 이, 이유가 있어요. 어, 펭균 간판 두께가 0.8T에 가깝습니다. 제가 직접 책정, 책정해봤을때0 7, 8T, 7, 7 7T 사이쯤 되더라고요. 여섯 어, 군데 재고 펭균을 내보면 어, 꽤나 두꺼운 편이에요. 이게 5만 원짜리 에 0.8T에 가까운 케이스가 사실 없어요. 쭉 보시면 알 거예요. 하여튼 여튼 다 애들보다 확실히. 0.2mm면 진짜 큰 거거든요. 두꺼운 펜이에요. 두꺼운 펜이고 그리고 이거 140mm 펜을 4개를 기본 증정해주는데 풍량이 좀 구린 건 맞아. 그펜 속도 조절 안 되긴 해. 근데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RPM이 상당히 낮게 동작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조용한 펜이라서 불편함 없이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LED 조절은 안 되는데 LED 온오프 기능이 있어요. 꾹누르있으면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LED 싫어하시는 분들이 요거 끄고 쓰셔도 괜찮은 선택이 되겠죠 예, 이거 크게 단점을 찾기 어려운 케이스예요 조립하기도 매우 편한 편이고요 가격도 뭐이 정도면 강판 두께 생각하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호환성도 엄청 좋습니다 얘는 상단에 240, 280 라디 어떤 걸 달던 어, 뭐 두께 문제로 튜닝 메모리 간섭 같은 건 없어요 방열판 간섭도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조립하면서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360 지원하는 안건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거 빼고는 뭐 뭐라 뭐 할게 없어 풍량 낮은 펜 그래 그 두개까지 밋밋한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니까 이건 내가 그냥 그냥 적어놨다 생각하면 될까요 하여튼 괜찮은 케이스에요 5만원에 이 정도면은 사실 비교 대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강력 추천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크 플래시 케이스 이거는 몇달 전부터 제가 아시피 그 월간 경적에 넣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놈도 거출합니다 얘는 이제 해치 8보다는 다소 비싼 가격 가지고 있어요. 거의 8만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색상이 다양해요. 뭐 민트, 핑크, 블랙, 화이트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세상의 튜닝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립 난이도도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구멍 뚫린 부분이 많아가지고 선정리할 때는 좀 빡빡하, 빡빡하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진짜 자주 조립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고 풍량도 괜찮아요. 50 CFM입니다. IDE 방식이라서 패속 조절 안되잖아요 저거 별도로 판매하는 그 DC타입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그변환젠더를 팔아요 몇천원 하는데 그거 사서 꽂으면은 어, 패속 변경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단점 단점은 상세할 액세스를 팝니다 근데다가 그래픽카드는 현재는 가장 긴 것도 달리고요 거기에다가 쿨러도 튜닝 메모리 달고도뭐예요 제일 큰 D15 공랭대장 녹타를달수 있다고요. 킹트를달수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정말 좋습니다. 상단의 순행도 360, 280, 240다 간섭 없이 달리고요. 전면에도 달수 있고 평균 가판 두께도 0.9T입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야 이거 8만원에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는생각이들거든요 지금 0.9T가 두꺼운지 잘 몰랐을 텐데 뒤에 보면 알까요. 20만원짜리 케이스가 한 이쯤 되거든요. 아그 어, 진짜 최고의 케이스네요. 싶은데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점 중주로 얘기했으니까 단점 얘기할게요. 팬 불량이 좀 잦아요. LED 불량도 있고 팬 소음 불량도 좀 잦습니다. 여러분 써보시면은 약간 달달달달거리는 소리가 나는 팬이 엄청 많기 많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어, 다소 소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풍량이 높은 팬이기 때문에 달달달달거리는 소음이 없더라도 어 풍절음이라고 하죠. 어, 바람 흐르러 가는 소리 고는 건 들려요. 그리고 품절이 또 자주 나요. 어, 요새 물건이 없어서 그런지 QC를 좀 대충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정도가 단점이 됩니다 근데 10만원 이하에 요거랑 비교할 케이스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뭐돈 받고 리뷰하고 이런거 아니에요 실제로 써보니까 정말 괜찮은건 좀 길게 설명해주는거예요 여튼 다크플래스 DLX21 가격에 비해서는 품질 참 괜찮은 케이스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잘만 S2 프라이클리 한번 볼게요 아 이거 몇번 조립한 적 있습니다. 손님이 LED가 싫다 그럴 때 제가 가끔 달아주거든요. 근데 기본 팬이 일단 풍량이 좀구리것 같아요. 이거 지금 스펙 안 적어놔서 확인이 안 되는데 소음도 엄청 낮게 적혀있고 실제로 풍량이 별로 안 세. 쿨링이 잘 된다는 느낌이안 들어. 어, 펜속 조절도 안 되고. 팬도 3개밖에 안 줘요. 어, 그래픽드 장착 길이는 꽤나 긴 편인데 어, CPU 쿨러 호환성은 좀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서 달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트리니티나 게임 맥스 400 이런 거조금만달수 있어요. 아, 전면에 1열 장착 가능한데 의미 없겠죠? 1열 같은 경우는 공랭 중간급보다도 못한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 다행히 평균 강판 두께는 나름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가격 입에서는 진짜 6t에 0.6t에 가까우니까 두꺼운 편이 맞는데, 아크릴 측면, 이것도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아까 강화유리 깨지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까이다 괜찮아. 근데 팬이 슬리브 편이에요 보통 요새 다 유체베어링 쓰거든요 유압베어링, 뭐 유체베어링 이런거 쓰는데 얘같은 슬리브펜 어, 풍량이 다소 좀 약하다는 얘기 방금 전에 했었죠 선정리도 별로 안 편해요 선정리 공간 막 넉넉한 것도 아니라서 이게 하, 좀 애매해요 이게 LED 필요 없다고 그리고 그 싼거 해달라 그럴 때 내가 가끔 넣어주는 케이스인데 좀 애매합니다 써보면 그래서 추천하기는 애매한 케이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에코, 엔코, 시마스터 강화유리 요것도 나온지 얼마 안됐죠 4만원정도에 속합니다 아, 그리고 화이트는 47,000원에 좀 많이 비싸죠 조립 난이도는 그냥 평이한 수준이고 펜 스펙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120mm 펜 3개 제공하는데 얘가 풍량이 얼마 되는지잘 모르겠어 140세개, 120세개에서 총 6개 줘요 그래픽카 장착길이는 350으로 꽤나 폭이 넓고 CPU 쿨호환성도 그냥 평범한 수준은 속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잖아요. 280, 240 라디가 장착이 가네요 다만 간섭이 있어요. 이게 보통 한 6cm 정도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게 라디 포함해서 57mm거든요. 근데 요만큼 안 돼요. 그래서 걸립니다. 평균 간판 두께가 준수한 편이에요. 4만원치고 0 6 4 t 면 괜찮은 편이야. DC타입의 팬컨을 제공합니다. 근데 팬속조절할때팬속만 줄어든 게 아니라 그 LED 광량가 같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꾹꾹꾹 눌러서 LED를 끄면은 팬까지 같이 꺼져요 그러니까 <웃음> DC타입의 팬카를 제공하는 건데 이걸로 제가 뭐 여러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강하고 빛도 밝게 나오거나 아니면 중간으로 두거나 아니면 꺼짐이에요 근데 LED만 꺼진 게 아니고 펜도 같이 꺼짐 좀 애매합니다 일단 이런 거 제공해주는 건참 좋은 것 같은데 애매해요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좀더 호환성이 좋았거나 아니면은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했다 안에 에디만 따도 꺼질 수 있었다 그러면 은 제가 추가 점수를 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서 추천 제품 넣기는 애매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M200 레인보우 한번 봅시다 M200 좀 보면 은대형이스 사진도 못 찍는 것도 있지만 약간 싼 티가 좀 납니다 마감 같은 게좀 떨어져요 그 부분이 아쉬운데 가격이 4만 짜니까 리뭐 크게 바라면 안 되겠죠 근데 기본 펜 풍량이 너무 떨어져요 심지어 이거 슬리브 펜이에요 슬리브 펜인데다가, 25CFM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완전, 와, 팩급 아니냐? 이 생각했거든? 아, 참고로 조립은 편한 편입니다. 팩급 아니냐? 펜도 3개밖에 안 주는데, 슬리브 펜의 풍량이 똥이네? 1로 있었는데, 일단 그래픽카드 환상하고, CPU 쿨러 환상은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얘가 장점이 있긴 있어. 기본 펜꼴이지만 상단에 순행을 달고 쓸수 있어. 심지어 간섭도 거의 없어요. 얘가 공간이 충분히 떨어져 있어요. 어지간해서 간섭 안 생깁니다. 튜닝 메모리 간섭은 아예 없고, 방열판 간섭은, 라디가 좀 두꺼운 거 쓰면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여튼, 그, 제가 조립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고게큰 장점이 될수 있겠죠. 간판 두께도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제봤어야 되는데. 여튼, 산단순의 호환성이 좋은 게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선전유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립하기도 편한 편이고요. 다만, 기본 편이 너무 그래요. 고게 단점이 되겠죠. 여튼, 순행, 싼 맛에 2 8 0 꽂아쓰고 싶은 케이스 찾는다 하시는 분은 한번쯤 고민해볼 만은 하겠네요 어, 넘어갈게요 추천 제품을 하기엔 좀헤매요그 다음은 마이크닉스 GH1 얘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컨셉의 케이스고요 그리고 풍량이 상당히 좋은 펜을 4개 기본 제공해줍니다 근데 LED는 화이트 고정이에요 그리고 ID 방식이니까 펜속 조절은 안되고요 LED 온오프 기능은 있어요 버튼 꾹늦지했으면 꺼집니다 3초간 늦어있으면 전면에 이게 먼지 필터랑 같이 있는 커버 같은데 이게 그냥 쉽게 빠져요 전면 커버가 쉽게 빠져가지고 여러분 청소하기 좀 편합니다 그것도 있고 이거 조립해보시면 아는데 좀 단단하게 느껴지죠 강판 자체가 약간 두께는 있어요 아 물론 아까전에 해치8만큼의 두께는 아니에요 얘는 평균 0.7T가 조금 안돼요해치8은 0.8T에 가까웠지만 불리한 전면 커버, 그리고 EATX 메인보드까지 호환이 되는 거, LED 온오프 기능, 요 정도가 큰 장점이 되겠죠? 근데, 팬 소음이 다소 있어요. 풍량 좋은 팬은 보통은 팬 소음이 있다. 적혀 있는 거 데시벨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어, 뜬금없는 위치에 LED 온오프 기판이 있는데, 저 보통 있잖아요. LED 온오프 기판은 상단에 붙어가안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중간에 녹색이 막딱 보여요. 선정리하는 쪽 근처에. <웃음> 그래서 그걸 좀, 좀 보기 싫어요. 선정리할 때 걸거치기도 하고. 근데 그거 빼고는 사실 별 단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음에 민감하지 않으시면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로 케이스를 이제 사고 싶다 할때 사볼만한 케이스에요. 요거는 평점 좀 줘도 괜찮을 정도, 괜찮은 제품. 자, 그 다음은 대한 케이스 H240 한번 봅시다. 요것도 은근히 좀 물어보신 분들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전면에 200mm 대형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와 이거 심지어 풍량도 71 CFM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이거 쿠, 쿨링 정말 좋은거 아니에요? 라이저킷도 된다던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신 분좀있더라고요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후면도 50 CFM이고 전면도 70 CFM이니까 풍량은 진짜 좋은 편이거든요? 기본팬 3개 주더라도 쿨링이 괜찮아요 CPU 쿨러 호환성이 정말 좋은 편이고 그래픽카드도 사실 현존하는 급에 거의 다 꽂혀요 안 꽂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슈프림 슈프림이 좀좀 길거든요 개 빼고 다 꽂혀요 아 슈프림도 꽂히던가 슈프림이 336일걸 잠시만요 한번 보고 올게요 내가 이거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아3 3, 3 6이요 슈프림까지 다 꽂히네요 아, 현존하는 거다 꽂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웃음> 예, 지금 나오는 공략 쿨러랑 그래픽카드는 다 꽂힌다는 건꽤 괜찮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빨간색으로 채워도 되겠는데? 여튼 놔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다만, 상단에 순행될 때, 280, 240, 간섭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공간이 없어요, 상단에 순행. 그리고 펭귄 두께는 0.6t이기 때문에, 각격기 비해서 뭐 강판이 두껍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펭귄 수준의 두께예요 아까 보셨지만, 보셨지만, 3만짜리, 4만짜리 이런 애들도 0. 오티 중반 되거든요 5정도는 되거든 0.6티면 사실 평균도 안되고 얇을수도 있어요 네, 느낌상 6만원짜리인데 좀 아쉽습니다 겸착시 도라는거는큰 장점이 될수는 있어요 쉽게 열어볼수 있어요 고리같은거 아닌데 잡아당기면 열려요 이렇게 이렇게 열리고 고프 형패 썼고 led병회도 되고 오프 기능도 있다 다, 다 괜찮아 근데 슬리브 베어링 그리고 소음이 조금 있고 사일상 240 밖에 상단에 장착이 잘 안된다. 공간이 넓지가 않아서, 그리고 하드도 한 개밖에 못 끕니다. 하여튼 이런 단점이 쫑쫑쫑 있습니다. 강판도 두꺼운 편 아니다. 요 정도. 어, 사고 싶다 그럴 때. 근데 말릴 수준은 아니에요. 이게 조립도 좀 편한 편이고, 크게 또뭐 강판이 얇다.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소음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쯤 세벌만 하다.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말릴 정도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입은 디젤 안 보시다. 이것도 3만원 채 하지 않는 케이스고 화이트하고 블랙하고 2천원 밖에 차이 안나는 케이스입니다 어, 표준 미들 케이스고 조립 난이도도 그냥 평범한 편이에요 어, 그리고 풍량도 평균 수준은 하는 펜이 달려있어요 아이디니까 펜속 조절은 안되겠지만 근데 딸랑 4개 아니었어? 3개였냐? 아, 내가 이거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혹시 이거는 내가 틀렸으면 은 자막으로 수정해줄게요 이따가 확인해봐야겠다 여튼 펜이 정도 제공해주고 그래픽 카드 장착 호환성은 좀 떨어지고 CPU 쿨러 호환성은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240mm 까지 달수 있는데 상단에 간섭 이 있습니다 사실상 못 단다 보면 되고 강판은 얇아요 그냥 얇다 그런대요 <웃음> LED 변경되고 오프 기능이 있는데 뒤에 펜은 변경이 안되고요 앞에 있는 요렇게 동그란 라인만 이제 꼭꼭꾹 눌러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깔 바꿀 수 있고 끌 수도 있고요. 성전리가 비교적 편하고 저렴한 가격이긴 한데. 후면패 아까 내가 못바꾼다겠죠 그게 단점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강판 얇은 것도 단점이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 공지능 같은 게 종종 있어요 그 아크릴 옆판이라는 것도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잖아요 왜? 스크래치 약하니까 어, 요 정도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싼 맛에 쓴다그럴때 뭐 뭐라고 뭐 얘기는 안하겠는데 딱 어떤 느낌이냐면 S700의 하위 호환이에요 저렴하게 만든 S7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입은 음, FT-903입니다 요것도 좀 자주 조립한 편에 속하는데 예전에 이게 3만원 후반 정도였거든요. 중후반 정도인데 지금 가격이 올랐네요. 4만원 정도 안에 화이트 LED 어, 물론 블랙도 있습니다. 케이스인데 화이트 컨셉에 가격이 화이트가 사, 4천 정도 비싸요. 조립은 쉬워요. 선전인공가꽤 넓어요. 2cm 정도 있어요. 꽤 넓습니다. 꽤 넓고 앞면은 또 2cm보다 더 크게 넓게 있습니다. 그다풍량도 괜찮은 편이 들어가 있어요. 5 4 c f 에 소음은 좀 있습니다. 3핀 플러스 ID라서 ID를 묶어놓고 3핀을 꽂으면은 DC 타입으로 어, 여러분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 펜 4개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보셔피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진짜 폭넓습니다. 그리고 CPU 호환성은 조금더 떨어지는데, CPU 쿨러 호환성. 근데 뭐, 크게 문제될 정도 안 해요. 상단에 라디 달기에는 좀 아쉽고, 그냥 적당한 뭐3070 꽂고, 그리고 뭐, m 스 쿨러 꽂고 5,600 이런 거 조합할 때 그럴 때 쓰시면 무난한 케이스예요. 쿨링도 괜찮은 편이고요. 팬균두께는 0.5T 중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별로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강판은 풍량이 좋은 편에 속하고 성질 공간이 넓은 게큰장점될 겁니다. 초보자가 조립하기 괜찮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드가 보통은 두개 장착 아니면 한개 장착인데 얘는 세 개까지 장착이 되고요. 다만 하드 두께 세개 장착하려면 21 미리까지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2테라 하드까지는 그냥 3개를 달 수가 있는데 좀뚜껑한 뭐 4테라 하드 6테라 하드 이런거 달기에는 <웃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팬소음이 다소있고 마감 불량도 가끔 보인다 정도 빼고는 어...그런 나름 메리트가 있는 케이스 같아요 하드 하드 3개 달고 그리고 적당한 사양의 어, 화이트 블랙으로 짤때 그랬을만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써멀테이크 H17입니다 이건 MATX이기 때문에 플레이 트 x 보드 장착이 불가능하고 저소음 컨셉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요새 화려한 거 싫어하시는 분도 좀 있을 거예요 측면에 그냥 나는 안 보였으면 좋겠다 LED도 없었으면 좋겠다 하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속이 내부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쓰기 좋은 케이스예요 다만 아쉽게도 펜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펜한 개밖에 없고 분양도 그래요 후면 펜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프카드 장착 호환성은 좋은데 여기에 고성능 그래프카드 넣으면 쿨링이 제대로 안돼서 커버를 못 쳐요 CPU 쿨러 호환 높이도 좀 낮은 편이라서 넣을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 트리티 정도는 꽂아 쓸수있을거예요트리티가 어, 제가 알기로 154 거든요 어, 한번 보자 트리티 아니네 150이네 아 그냥 되네 154는 임맥스 400이 154네요 여튼 저케이스면은트리티가 꽂아 하면은 저소음으로 딱짤수 있는데 문제는 펜이 떨랑 하나밖에 없잖아 무슨 얘기예요 속의 사양이 높아지면 안돼요 169쇼퍼에 뭐 5600, 1 400 1100F 10, 뭐 이런거 쓰는데는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여기에 막 307고 308고 넣을 생각을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픽카드 호환 길이가 아무리 넓어도요 하단에 가림막이 있어서 그 일단 흡기가 좀 어려울 뿐더러 베기도꼴랑 원펜이니까 요거는 저사양으로 짜서 여러분 저소음으로 쓸때 가장 적합한 케이스 중에 하나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펭귄두께는 0.556T 사이 정도 되는데 이게 미니 케이스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질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연히 똑같은 두께라도 이렇게 긴거랑 짧은거랑 어느게 더 단단합니까? 짧은게 더 휘기 힘들겠지. 그래서 요정도 사이즈에 저정도 두께는 뭐 괜찮은 편에 속해요. 미니 케이스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지고 조립도 좀 편한 편이고 확실히 좀 조용한 편이고 오, 괜찮아요 사무용 들었을 때 다만 하드 달면은 하단에 있잖아요 하드베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붙여서 나사식으로 달게있는데 이게 공징음이 이렇게 해요 하드 판, 하드 때문에 밑에 하, 하판이 전체가 떨리는 소리가 나요 그게 좀 단점이고 추가 펜 달면은 저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웃음> 조금 고사양으로 저소음 짜겠다 이런 건안 돼요 어, 그부 그 보면 좀 아쉽습니다 적당히 낮은 사양의 저소음 쓰기에 선택할 만한 케이스 H17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시파이 2 다크 케이스에 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S2 말고 그냥 2에요. 요 놈이 S2랑 뭐가 다른데요. 오, 일단 하드베이가 많아요. 하드베이가 기본 장착이 6개고, 그리고 추가 장착 14개까지인가 될 거예요. 총 14개까지인가 돼요. 그래서 다수의 하드를 꽂으려고 하시는 분, 물론 엑셀을 사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사면 좋은 케이스에요. 근데다가 확장도 좋지만, 고급이에요 고급 말 그대로 20 지금 3만 정도 하잖아 강판 두께도 두껍고 마감도안 떨어지고 뭐 허브도 기본 제공해주고 선전용도 리 충분히 괜찮은 위치에 꽂혀있고 보드 환성도 괜찮고 그런거 다참했을때 가격만큼 값어치를 합니다 다만 이제 하드베이 주렁주렁 땄을 때는 그래픽카드 환성폭이 좀 줄어들어요 앞에 하드베이가 쭉 차거든요 그럼 여기 그래픽카드 가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좀 줄어들겠죠 그때는 315고요 하드베이 충주로 안 달았을 때는 무려 490mm 그냥 아무 그래픽카드 다달수 있는 수준의 폭넓은 케이스입니다 CPU 쿨러 호환성 높이도 어, 꽤나 괜찮은 편이고요 1 8 5 심지어 뭐 상단에 420라디나 360라디까지 달래요 다만 튜닝 메모리하고는 가끔 간섭이 있습니다 튜닝 메모리하고 280은 드물게 그 메인보드 방열판하고도 간섭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평균 0.9T에 가깝습니다 0.86T인데요 뭐 두꺼운 편인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장, 그 장점 그장다 얘기해줬죠 하드장착 많이 되고 펜허브 기본은 제공해주고 마감이 좋다 확장성 좋다 이런거 얘기해줬는데 단점이 있는데 이 허브가 여러분 PWM으로 꽂았을때는 4개까지밖에 못써요 아니 3개까지밖에 못써요 이때는 이제 전력 공급을 안하고 이제 3개의 4핀짜리를 꽂아 쓸수 있어요 허브에 어, 나는 많이 쓰고 싶은데요 나는 저 뒤에 있는 3핀 짜여 6개도 쓰고 싶어요 이거 하려면은 유전원 꽂고 펜 컨트롤을 안하고 써야 돼요 이게 전원 꽂아가지고 여기 앞에 거 6개 다쓸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허브가 좀 애매해요 써보시면 알 거예요 무슨 얘긴지 어, 이제 그 그런 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꽂을 았때 셔트 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주의를 좀 요망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꼭 있잖아요 펜 구성하실 때 설명서 읽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뭐트윈랭 간섭 나 이거 상단에 공간 1cm만 더 올렸어도 트윈랭 간섭 없었을텐데 그것도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두가지 큰 단점이 있어요 자그 다음은 이제 아수라 플라크란봅시다 솔직히 이거 이제는 한불간 케이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CD롬 넣을 수 있고 적당히 쿨링도 좀 되는 그리고 저렴한 가격 케이스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은근히 많이 팔려요 얘도 화이트가 가격이 천원밖에 차이 나서 펜스펙은 미확인입니다. 에코한테 몇번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고 일단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좋아요. 370mm. 어, CPU쿨러 호환성은 그냥 그냥 그래요. 상단 수냉 뭐 전면 수냉 같은 거안 된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 어, 평균 두께가 별로 두껍지 않습니다. 3만 짜리 랑비슷해요 어, 강파 평균 두께는 어, 팬 커널 기본적으로 제공해줘요. 그래서 고속 그리고 천천히 돌기 끄기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천천히 돌기 가면은 광량 LED 광량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불빛이 약해지는 얘기예요. CD롬 장착 가능한다는 거는 아주 큰 장점에 속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사무용 대 CD롬이 꼭 필요하다 하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선정리 홀이 좀 불편한 위치에 뚫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4 플러스 4핀 있죠 8핀 CPU핀 그 홀이 외곽 제일 끝에 있는데 이게 너무 좁아요 꺾어서 돌리기가 좀 어렵고 저렴한 가격에 이제 더 좋은 녀석들이 많이 출시돼 있기 때문에 CD롬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걸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라 생각할 정도로 아쉬운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미팔이 한때 진짜 인기 제품으로 많이 팔렸죠 어 76,000원 78,000원으로 얘도 화이트하고 블랙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편에 속합니다 표준의 ATX 미들 케이스인데 조립난이도 진짜 쉬워요 솔직히 여기 있는 케이스 대부분 중에서 이거보다 쉬운 놈잘 없어요 대충대충 대충 조립해도 조립이 잘 됩니다 공간이 정말 넓거든요 그리고 풍량이 이게 원래 43짜리인가 그런데 내가 4 0 c f 로 하향된 걸 알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그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처음에 나왔던 팬 그래서 이번에 이번엔 아니죠. 바꾼 좀 됐어요. 8월달인가 7월달에 바꿨던데. 이때, 이제, 팬 스펙을 좀 다운 시켰죠. 어, 펜 속을 한200 정도 내렸다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확실히 소음은좀 잡은 편이에요. 그래, 도뭐 그런거 치고 40CFM 나쁘지 않죠. 물론 140mm가 40CFM이면, 아까 d x 2 1 이런거 봤을땐 좀 아쉬워 보일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픽카 드 장착, 호환성, 개쩔고요. 그리고 CPU 쿨러 장착, 호환성, 개쩔고요. 트림 메모를 써도 농이 없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 상단에, 280, 240, 그 2열 라디는 어떤 걸 달든 어지간한선 간섭이 안 생깁니다. 아주 드물게 박열판에280 라디는 닿는 경우가 있어요. 몇몇 메인보드 잘안 생겨요. 아, 평균 값판듣게도 0.7T니까 좋다 얘기 못하는데 평균은 돼요. 어, 평균은 돼요. 그리고 LED 컨트롤 가능해요. 꺼꺼꺼 누르면 색깔이 바뀝니다. 상단순의 환수에 나 조리쉬운 게 진짜 큰 장점이고 어, 풍량 하향하면서 소음을 잡았는데 풍량 하향은 단점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쿨링이 좀 다소 떨어지니까요 어, 팬깜빡임 분량이 가끔 생겨요 LED 분량이 가끔 있습니다 어, 그 부분은 좀싫더라고요 어, 그거 빼고는 뭐 크게 뭐할건 없습니다 아직도 살만한 케이스라 봐요 어, 그 다음에 잘만 N5MF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몇번 판적 있는데 저는 요 케이스 별로 안좋는 편에 속해요 아, 잘만해서 안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펜 풍량이 다소 아쉬워요 네개를 어, 제공해주는데 3핀이라서 뭐조절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이따가 얘기해줄게요. 일단 그래픽 카드 장착 호환성 괜찮고 쿨러 장착 호환성은 그냥 그렇고 상당 순행 안되고 아이고 강판 두께가 <웃음> 강판 두께가 <웃음> 야 0.45T라고? 싫어하냐? 네. 이거 만 먹으면 새끼 손가락 눌러도 휘어요. 진짜 얇아요. 3만짜리 케이스도 이거보다 보통 두껍거든요? 아니 3만 안하는 케이스도? 이거두껍는데이거좀 시각합니다. 이게 왜 강판이 이리 얇아졌냐면은 단가를 낮출 때가 저게 밖에 없어서 그래요. 얘가 기본 4펜 제공인데, 거기에 펜컨을 꽂아줘요. 이 펜컨으로 LED 끄고, 아니면은 뭐 펜속 주절하고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 펜컨의 가격이 또 몇천원 할거 아닌, 그다 보니까 강판에서 원가 절감 한 거죠. 저는 솔직히, 강판이, 그, 한 0.6에서 0.7t 가까이는 돼야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 왜 그러냐 하면은, 이래 얇으면은 뭘 달든 소음납니다. 얘는 수냉 펌프는 일단 안 달리니까 넘어간다 치더라도펜 있잖아요 달면 펜 때문에 공진염 생기고 그래픽카드 좀 빡세게 도는 거 그거 메인보드 장착보면서 웅거릴 수도 있고 또 파워 장착부나 하드 장착부에서도 너무 얇으면 이게 소음이 같이 퍼지면서 더 증폭돼서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너무 얇아서 좀 비추천합니다 그리고 팬컨도 아니 <웃음> 단가 절감을 팬컨에도 같이 했는지 이 설정값이 저장이 안 돼요 껐다 킬때마다 계속 바꿔야 돼요 그, 좀, 귀찮아요. 또 분량도 좀 잦은 편이고. 겉, 겉으로 보기엔 진짜 글쎄하고, 기능이 많은데, 실제로 써보면 많이 실망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MSI 포지켓입니다. 이게 은근히 꿀템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이 잘안 들어와요. 한두번 팔아봤습니다. 난이도는 조립하기 좀 편한 편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기본 쿨러가 꽤 괜찮아요. 아, 풍량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36CFM에 23dB인데, PWM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4핀 펜입니다 이거 그 메인보드에 꽂아가지고 펜속 조절이 된다는 얘기에요 4개 제공해주고요 그 이게 또 웃긴게 그 앞에 보면은 메인보드랑 연동할 수 있게 4핀 따로 줘요 LED 연동하는거 그거 3발에 묶어 꽂으면 메인보드랑 색깔 똑같이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얘가 또 기본 LED 6포트 컨트롤러 주거든 그걸 꽂혀있으면 위에 버튼 눌러가지고 바꿀 수도 있고요 하여튼 양자택이에쓸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 펜이 스펙이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될까요 그리고 LED 메인보드 용동 시켜서 쓸 수도 있고 컨트롤러 꽂아 쓸 수도 있고 피로웬 제공하니까 펜속 조절도 가능하고 하여튼 그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나머지가 별로 신경이 안 써졌다 생각하면 될까요 아, 상단에 이사군까지밖에 지원이 안되고 뭐 순행호황선은 거의 좋은 편은 아니죠 다만 간섭은 잘안 생겨요 그리고 12V LED라서, 5V가 아니잖아, 요새 나오는. 요새, 이, 여러분한테, 그 인기리에 팔리는, 레인보우 색깔 나오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12V에 메인보드 꽂는 거 없으면은, 펜속, 아, 펜, 그, 펜 LED 조절이 안 됐고, 메인보드 연동해서. 보통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러 꽂아가지고, 꼭꼭 눌러서 바꾸면 되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펜 풍량이 좀 아쉽다는 거야. 뭐, 간판 도깨가 두꺼운 펜도 아니고. 여튼, 나쁘지 않은 케이스야. 은근히 꿀템이, 금 그... 꿀템인건 맞아. 근데, 여기저기 차이 조금 있으니까, 신경 써서 사시면은, 살 만한 제품이다. 라고, 보, 봅니다. 그 다음, 잘만 S3, 플라크릴 제품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LED가 없는 케이스고, 전면이 깔끔하게 막혀있는 케이스입니다. 측면에 에어홀이 뚫렸고, 에어홀이, 생각외로 좀, 폭넓게 뚫려있어요. 그거 기본 펜 스펙이 괜찮은 편이에요. 60fm 가깝습니다. 근데 이거, 26대 10이라고 했는데, 절대 아니야. 훨씬 시끄럽습니다. 훨씬 시끄럽고, 펜 기본 펜 3개 주는데, 특히 전면이, 좀 강판이 얇은데다가, 저기에 달려있으니까 웅웅웅 소리가 좀 심하게 나요 소음이 적혔는 것보다 훨씬 높게 납니다 고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그래픽 카드 장착 길이는 330 정도로 어 어지간한 건다 꽂히는데 CPU 쿨러 호환성은 좀 떨어져요 156이라서 뭐 겜맥스 아니면은 아까 트리니티 그 정도밖에 안, 안 꽂히겠죠 CNPS 910X 이런 거안 꽂혀요 그뭐 c r 1 0 이런 거 어, 평균 가판이 아까 내가 얇다 그랬잖아요 0.45T에요 야 이거 뭐2 5 0 0 0짜리보다 못해요 그래서 공지음좀 심하게 발생합니다 하여튼, 전면 쪽 깔끔하고, LED 없어서, 선호하시는 분좀 있기 때문에 가끔 주문이 들어오는데, 강판이 너무 얇고, 마감도 좀 떨어지고, 공지이 심한데, 소음 나는 걸 자꾸 불량이라고 태클 걸기 때문에, 팔고 싶지 않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대한 케이스, 미6입니다. 자, 미파리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펜스펜 어, 아직 확인 못 했는데, 여섯, 여섯 개의 RGB 펜을 제공해줍니다. 그래픽카드 호환성이나 CPU 호환성은 뭐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상단에 2열 수능 달기는 좀 간섭이 있으니까 힘들다 달리긴 한다고 적혀긴 한데 평균 0.5T라 강판은 얇다 그리고 적당한 선정리 공간이나 측면양 i 요 그러니까 이 우측 끝에 1열로 쭉 있기 때문에 선정량이 좀 편한 편이에요 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어 조립하기 좀 편한 편이고 그리고 어, 3만원에 6펜 이 어, 정도까지가 장점이 되겠네요 네 다소 얇은 강판 애매한 성전리 홀 성전리 홀 뚫려는 위치가 좀 애매해요 위치에 아마 면 저를 의심할까요 요정도가 단점이 되는데 이거 뭐 강추하기에는 좀 그래요 화이트 제품은 지금 품절이고 얘가 원래 경쟁상대가 이 앞에 있는 베놈이나 M60이잖아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긴 해 해치식스나 그래서 저 뒷면에 있어요 아마 미파리가 성공해서 미식스도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온것 같은데 다소 좀 아쉽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잘만 M5 OF 아까 그거에 CD롬 달린 버전이에요. 화이트밖에 안되고 <웃음> 아까 그게 뭔데요? <못> <웃음> 잘만 M5 MF요. <웃음> MF랑 OF인데 차이는 그거예요 CD롬 달수 있고 화이트 펜이 달려있고 CD롬 못 달고 LED펜 그 RGB펜 달려있고 그건 차인데 간판 똑같이 얇고 CD롬 장착하는건 장점인데 팬컨 저장 안되는건 똑같고 불량 잦은건 다 똑같아요. 어, 팬풍량 이런거 다 스펙이 똑같기 때문에 심지어 뭐 샤시도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이건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이제 좀 빨리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벌써 50분 지났어요 영상이 아이고 저해치6 플렉스 메시 강화유리 미니 이거는 해치6의 미니 버전입니다 근데 해치6보다 오히려 비싸요 어, 이거 맞죠? 5천원이더더 비싸요 어, 화이트가 각이 똑같은건 참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M8X밖에 호환이 안되고요조립난이도는 쉬운 편이에요 기본팩폭량이 엄청 괜찮은 편인데 이걸 6개를 박아줘요 <웃음> ID 방식이라서 조절은 안되기 때문에 소음은 좀 있습니다 어, 그래픽 장착길이나 CPU 쿨러 호환성 높이는 그리 좋은 편아니에요 그냥 평균 수준인데 미니 캐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 상단에 이열순행이달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어,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간섭 생겨서 잘 못답니다 어, 평균 간판 두께는 0.53T인데 어, 그러면 여러분 얇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 얘기해줄게요 아까 전에 쭉 봤던 식스팬이나 아니면 M60 같은 경우0 5 t 일때 아니면 51T일 때 이게 좀 얇은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 위아래 길이가 기니까 근데 얘는 이만큼 더 낮아요 꽤큰 폭으로 낮아요 아담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간판 두께를 하더라도 덜 헐렁거려요 좀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단단한 느낌이 있을 거고요 쿨링이 이게 좁아지고 팬 스펙이 좋으면 뜨거운 바람이 빨리 밀려나가거든 당연한 거예요 양압이 쉽게 형성되니까 쿨링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a t x 제품보다 약간 더 비싸게 하는데 소음도 있고 나는 요거 미니 케이스 치곤 정말 괜찮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사양으로 짤게 아니면은 대충 뭐 나중에 나온3060 정도에 뭐 i5 아니면은 저 5600X로 짠다 그럼 저걸로 딱 짜세요 저걸로 짜면은 어, 꽤나 쿨링도 괜찮은 편이고 아담하고 딴딴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월간 견적에 넣어놨었는데 만져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코업 슈트마스터 290G 위저도 한번 볼게요. 요거 케이스도 나름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이제 풍량 좋은 거, 심지어 이게 4핀이긴 한데, 이 자체 규격이긴 하거든. 자체 규격 펜 4핀짜리를 제공해줘요. 펜 6개를 넣어주고, 어, 그래픽카드 환성이나 CPU 환성, 그냥 편범한 편에 속하고, 상단에 240 라디까지는 간섭 없이 장착이 됩니다. 튜닝 메모리 같은 거 꽂을 수가 있어요. 그거 큰 장점이 돼요. 그다 평균 강판 두께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아까 55,000원 해치파이 0.77T 거의 0.8T였지만 예, 0.64T도 얇은 편은 아니거든요 클리핑 먼지 필터가 있기 때문에 먼지 필터 제거가 좀 편합니다 그리고 전면 플랫메탈 이제 교환하는 거를 따로 그 옵션으로 팔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은 지금 앞에 메시잖아 이 메시 떼내고 그냥 완전 민자로 되는 거 구멍 안 뚫렸는 거 따로 교체할 수 있어요 이 교체도 에어홀이 크게 뚫렸기 때문에 충분히 쿨링이 괜찮고요 이게 교체된다는 것도 괜찮아요 LED 변경도 되고 하여튼 제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체 기역 펜이기 때문에 다른 펜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LED 저장이 안 돼요. 얘도 킬 때마다 내가 원하는 모드로 눌러서 바꿔야 돼요. 어, 플랫메탈로 앞에 바꾸는 거는 옵션이 기 때문에 별도로 사야 된다는 거. 하여튼 그 정도는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사면 안 돼요? 물어본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볼 수 있겠네? 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강추하기 좀 애매하고. 근데 에코 세븐펜이에요. 이건 식스펜의 성공 이후 세븐펜이라는 걸 만들어낸 건데, 식스펜의 단점을 해결한 케이스라 보면 됩니다. 어, 289, 240 상단에 장착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좀 어려워요 간섭이 있으니까 펜은 거의 똑같은 거 썼는데 7개 펜을 하나 더 넣어줬어요 어, 조립 하기펜한 편이고 CPU 쿨러랑 그래픽 카드 어, 호환성은 정말 좋아요 그냥 현존하는 거다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펜컨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음, 이게 그또 그리고 메인보드 도 EATX까지 지원이 됐거든요 그니까, 러 메인보드가 그냥 ATX 문양이나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 거 있죠? 이 ATX까지 지원이 돼. 이런 거는 진짜 큰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풍량 조절할 때, 풍력, 풍속이랑, 풍속 조절할 때, 빛의 밝기까지 같이 줄어요. 아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잘만큼 똑같아요. 눌러서 바꿔다 보면은, LED 끄면은, 펜도 같이 꺼지고, 그리고, 펜속을 낮게 맞추면은, 그 앞에 이쁘게 빛나던 게 빛이 약해져. 하여튼 그게 좀 단점이에요 간판 특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식스팬보다 좀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한랑할랑거리는 느낌은 별로 없는데 좀 애매하죠? 팬컨이 좀 애매해요 솔직히 좀 애매해서 추천 목록에 넣기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얘도 인기신 뒤에 있는거예요자그 다음은 마닉 M80 한번 봅시다 M80 같은 경우에는 기본펜이 너무 안좋아요 얘도 M60에 뭐 단점을 해결해서 만들었다고 또 만들어놨는데 사이즈 앞앞하고 위로 조금 더 커지긴 했어 그래서 분명히 그래픽카드나 CPU 쿨러 장착기 호환성 아주 좋아요 평균 강판 두께도 0.7T로 준수한 편이고요 상단에 순행장착에도 M60하고는 다르게 280, 240까지 간섭이 없습니다 튜닝 메모리 아니 그 장점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17,000원에 그 정도 장점을 다 챙기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데 LED 오어프 기능은 원래 M60에 됐으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닌데 1 4 0인펜 6개를 박은 것 치고는 풍량이 너무 구려요 30 CFM이야 그렇다고 또 크게 조용하진 않아요 <웃음> 호환성이 정말 좋은데 LED 변경 안 되고 풍량이 약한 펜을 넣어놓은 게 너무 단점입니다 얘는 순행을 박았으면 은 이제 흡기 배기 밸런스가 괜찮아지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아, 공랭 꽂아쓰기에 기본 펜 스펙이 너무 아쉽다? 그 정도가 단점이 되겠네요. LED 변경 안된 것도 좀 그렇고. 여튼, 못살건 아니에요. 근데, 아, 기본 펜 성능이 너무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H2입니다. 예, GH1 아까 보셨죠? GH2는 미니 타워, MATX까지 호환이 됩니다. 기본 펜 풍량 괜찮아요. ID라서 펜속 조절은 안 됩니다. 어, CPU 쿨러나 그래픽카드 호환성, 어이 괜찮아요. 최, 제일 큰거한 개씩 빼고 다 돼요. 슈프림 장착 안될 거고. 165면은 튜닝 맵을 꽂고 농협은 안 달려요. 튜닝 맵을 안 꽂으면 농협이 달립니다. 어찌됐든, 이 정도면 호환성 괜찮은 편 속합니다. 그 상단에 웃기게도 미니타워인데도 280, 240이 거의 간섭 없이 장착이 됩니다. 측립메으리 간섭은 적어도 없습니다. 어, 방열판 높은 애는 280에 간섭이 있을 수 있는데 240은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상단에 순행 달고 쓰기에는 좀 괜찮은 케이스예요. 미니타워치고는 강판이 매우 두꺼운 편이다 0.68T인데 미니타워가 0.7T에 가까운 거잘 없거든요. 잠시만요. 그래서 어... <웃음> 이게... 만져보면 진짜 딴딴한 느낌도 들고 순행장치하고 하면은 흑기, 배기 밸런스도 참 괜찮고 선전의 공간도 넓은 편이고 조립하기도 편하고 어... 패사음이 조금 있다는 것 빼고는 사실 막 크게 단점이 딱 하기 좀 그래요 다만 파워 가림막 쪽에 에어를안 뚫어놔서 두께가 두꺼운 그래픽 카드못 써요 그게 아주 큰 단점이에요 왜? 얘가 상하향이 충분히 높아도 쓸수 있게 캐스잘 만들어놨는데 하단에 파워 가림막 때문에 좀 두꺼운 그래픽카드 주면 얘가 1cm 도밖에안 떨어지거든요? 흙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픽카드 온도가 좀 높게 올라가요 한7 8도 정도 그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튼 사양이 한 중간 정도쯤 되고 수냉 꽂아 쓰기에는 정말 좋은 케이스인데 그 사양으로 짜기에는 미니타워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케이스였다 라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양 케이스 프리자 X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자주 물어보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5만원짜리 미니타워 케이스입니다 아, 만마저 미니 타워 케이스인데, 음 제품 괜찮아. 제품 괜찮은데, 이팬팬 펜, 펜 그걸 모르겠어, 스펙을 모르겠어, 안 적어져요. 일단 기본 팬 다섯 개 제공해줘요. 조립하기 편하고, CPU 쿨러 호환성이나 그래픽 카드 호환성 다 괜찮아. 다만 상단에 수냉 달기에는 간섭 있어서 좀 힘들고, 미니 타워 치곤 얘도 간판 두께가 준수한 편이라서 딴딴한 느낌이 있습니다. 견책시토 아까 고리 걸려있는거 딴 케이스 보셨죠? 그건 똑같은게 있어요 그래서 열고 닫기 좀 편하고요 어... 논 LED 방식이기 때문에 화려한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사기에 좀 괜찮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파워 가림막에 에어홀이 없어요 GH2랑 똑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죠 팬소음이 다소 있습니다 아 어, 이거 둘 중에 골라가면은 사실 얘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마이크로닉스 GH2가 약간 더 낫거든 둘다 똑같은 단점 가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고사양은짜질 못할거고 하여튼 그건 그런 케이스에요 여러분 3080급 쓰기에는 약간 아쉬운 케이스라 본데요둘다 70이나 뭐60 정도까지는 짜서 써도 괜찮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가디언 3100M입니다 요도 나온지 얼마 안이겠는데 나오자마자 브라보텍에서 하나 보내줘서 저도 만져봤어요 가격은 85,000원 다소 가격대가 좀 있는 편입니다 DLX2라고 동일, 동일한 가격을 가져있어요 거의 DLX2 조금 더 싸요 오히려 얘는, 기본 팬 풍량은 좀 떨어져요. 4 개가 들어가 있고, 자체 펜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픽 카드랑, CPU 쿨 호환성은, 정말 괜찮은 편이라서, 다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트림 면을 꽂아도, 농력도 다 꽂혀요. 상대 순액잘 차. 360, 280, 다 됩니다. 이거, 진짜 호환성 괜찮은 거예요. 다 돼. 팬냉갑판 두께, 오, 괜찮아. 아, d x 1보다 조금 못하긴 한데, 거의 근접할 정도로. 0.82t. 호환성이 매우 좋아요. 뭐, 쿨러. 거기다가 수냉쿨러, 공냉쿨러, 그래픽카드 어떤거 달던 어지하면다 날린다는 얘기에요 허능성 진짜 좋아요 조립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그... 보드에서 연동도 가능합니다 이팬의 LED가 아니면 버튼을 눌러가지고 LED를 변경할 수 있어요 양자 테일 할수 있습니다 그런 허브를 제공해줘요 이것도 아주 큰 장점이에요 기본 팬이 펜이 조용한 팬이에요 요거 사고 싶었다는 사람 아직까지 못 봤어요 뭐 몇개 안팔긴 했는데 품절났죠 얼마 전에 인기리에 팔려가지고 아, 진짜 단점이 별로 없는 케이스인데 어, 하나가 단점이 있어요 <웃음> 쿨링이 다소 아쉽습니다 쿨링이 좀 부족해요 네, DX21 팬에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요 케이스 가는 것도 괜찮아요 DX21 팬이 풍량은 좋은데 소음이 다소 있거든요 소음을 못 견디는 분은 이 케이스를 가시고 나는 그 기본 팬이 적당히 풍량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신 분 DX1로 2 가면 되겠죠 이제 좀 8만원대 폭이 선택의 폭이 약간 넓어진 느낌이랄까?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니안니 011 미니입니다 아쉽게도 요건 아직까지 조립을 못해본 제품 중에 하나인데 듀얼 챔버 케이스에요 듀얼 챔버는 중간에 딱 잘라서 이쪽에 선, 선정리 홀하고 파워, 하드를 장착할 수 있고 이쪽은 메인보드랑 CPU 쿨러랑 뭐 이런걸 장착할 수 있는데 그래픽카드하고 그래가지고 듀얼 챔버라 부르는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그, 그냥 011하고 다르게, SFX 파워만 쓸수 있어요. 쉽게 말해, ATX 일반 파워를 사용 못 한다는 거예요. FXX, F, SFX 그냥 파워나, SFXL 타입 파워, 약간 기긴 거죠. 그 둘, 두, 두 개만 장착이 가능하고, 나름 고급형의 파워이기 때문에, USB-C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전면에. CPU 쿨러나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충분히 넓고요. 그리고 측면에도 라디를 달 수가 있고 2열까지 상단에 또 280, 360까지 라디를 달수 있습니다. 평균 간판 두께도 0.1T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두껍기 때문에 미니 타워치곤 정말 튼튼합니다. 표준 ATX가 꽂힌데왜 미니 타워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듀얼 라디가 가능해요. 측면 상단 방금 제기한 것처럼 두꺼운 간판하고 괜찮은 마감이 장점이 되겠죠. 다만 다소 높은 가격에 또 기본팬도 지원안 해주고 SFX 파워만 가능하기 때문에 파워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뭐 높아봤자 850까지만 쓸수 있겠죠. 그것도 뭐 해외 직구 해야 될까요. 국내 파는 거는 750, 700까지 밖에 안 보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좀 아쉬워요. 여튼, 괜찮은 제품인데, 아, 구성할 때 고민 좀 하고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브라보트 S830입니다. 이 S830 같은 경우에는 원래 6만 중반 하던 케이스인데, 이게 블랙 버전 같은 경우는 5만 7천 원, 많은 가까이 내렸습니다. 어, EATX, 빅타워 방식의 메인보드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 빅타워라고 광고를 하는데 실제로 봤을때 그 3100M보다도 오히려 작아보입니다 어, 작아보여요 어, 아시시피 빅타워, 미들타워가 사이즈를 보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DLPCI 슬롯하고 메인보드 호환성 보고 얘기하는거예요 여튼 넘어가고요 기본 쿨러 성능은 다소 떨어집니다 33 CFM 정도에 20dB인데 조용한 편은 맞아요 얘가 소음이 있는 경우는 이제 스펀지형 앞에 먼지 필터에 닿아가지고 소음 나지 아니면 펜 불량이거나 일반적으로 쓸 때는 조용한 편에 속하고요 3핀 DC 타입이기 때문에 멤버들 꽂아가지고 펜속 조절도 가능합니다 다만 풍량은 별로 안좋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정말 좋은 편이고 CPU컬 호환성은 다소 폭이 좁아가지고 그리 좋은 편 아니에요 평범한 수준 상단 순행이 360, 280 어느걸 다더라도 아직까지 저는 간섭 생기는 거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 그 8핀 있죠? 4 플러스 4핀 CPU 전력 공급. 여기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도 뭐 메인보드나 아니면 튜닝 메모에 닿는 경우는 없습니다. 평균 간판 두께도이 정도면은 5만원 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0.7t니까. 0.72t니까 아까 전에 좀 두껍다기 전 해치 팔하고 비교해도 얼마 차이 안 나죠? 0.05t 밖에 차이 안 나지. 쿨러 완성 상당히 좋은 편이고, 순행 쿨러, 중상한 간판을 가졌고, 펜속 조절 가능하고 이런게 다 장점이고 스펀지형 필터가 한 번씩 휘어가지고 팬에 닿아서 소음을 낸다 요게 단점이고 그리고 전압이 낮으면 이게 8V 이상 정도 돼야지 전면에 LED 불이 들어와요 팬에 RGB가 그거보다 낮으면 불이 약하거나 거의 안들어오는 수준으로 약해지거든요 이때 그거의 단점이 되겠네요 하여튼 아직까지도 쓸만한 케이스에요 이게 왜 이래 뒤에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은 1200M입니다 1200m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가 다소 있어서 인기순위에서 떨어진다는 거 저도 어,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12만원 11만원 하거든요 EATX 비타워형 캐스 말 그대로 얘는 좀 커요 많이 큽니다 EATX 보드 꽂을 때 넉넉하게 꽂혀요 어, 조립하기 진짜 편한 편이에요 상대냥 이만큼 다 뚫려있어요 밑에도 충분히 크게 뚫려있고 뒤에 선전리 홈도 2cm 이상 폭넓게 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선전리 공간이 아주 넉넉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 펜 성능이 좋아요. 200mm 펜 전면 두 개인데 이게 7 6 CFM이고 뒤에 140mm 팬 하나 있는데 이또60 CFM이에요. 다 높아요. 세개밖세 3개 바... 개인 것 같은데. 왜네 개로 적혔지여튼세 개밖에 제공을 안 해도 충분히 쿨링이 잘 이루어지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하고 CPU 쿨러 호환성 높이가 아주 높은 편에 속하는데 뭐어은거 꽃은 다 된다 생각하면 될까요? 순행 장착도 간섭생이 생기... 아니까 본 적이 없고 펭견 간판 두께도 0.1T에 가깝습니다 0.99T에요 펜속 서펜 조절 LED 연동 가능하고요 아까전에 그 3100M처럼 이게 3100M의 고급형이거든요 이게 단점은 하나정도 있는데 하드베이가 좀 약하고 가끔 화이트 도색 이상하게 돼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정도 그 다음에 이제 메시파이 2XL입니다 그냥 2랑 달라요 XL은 XL은 상단에 한 2cm 정도 더 높습니다 그 그래 똑같이 고급형 빅타워 케이스인데, 이 a t x 장착 잘 되고, 하드는 얘 16개까지 장착이 돼요. 기본이 6개고, 16개까지. 그리고,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가, 하드베이 꽂아도 3 5 9예요 매우 넓죠? 커스하게도 좋은 케이스예요 CPU 쿨 호환성도, 농협에 튜닝 메모리 꽂아도 잘 들어가요. 심지어 상단 수냉 장착이 480, 420이 됩니다. 그러니까, 4열 라디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죠? 평균 간판 두께도 0.84T 예, 0.9T 조금 안되는데 0.84T면 은 이정도 크기라도 이게 막헐렁헐렁거리다는 느낌 없거든 나름 준수한 편이고 아 하드베가 18개였네요 16개에서 개6 18개까지 확장됩니다 최고 확장선을 가지고 고급진 마감을 가진 케스다 보드 연결 PWM 4핀 3개 지원 이,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 똑같은 단점인데 메시파이2 메시파이2 뭐. 메시파이 2XL, 디파인 7뭐다 똑같은데 걔네들이 허브가 있는데 이게 3핀 6 개랑 4핀 3 개가 있는 허브가 있거든요. 이게 메인 보드에 4핀 PWM을 꽂으면 디에크 세 개만 쓸수 있어요. 밑에 유전원인데 전원을 꽂고 다 쓰면 은패속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혼용에 쓰다 보면은 쇼트 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허브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거 빼고는 큰 단점이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펜 꽂으실 때 설명서 한번 읽어보시고 꽂으시고요. 강력추천드릴만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고급형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T-800 풍통인데 요가격 조금 얘도 있죠. 한 10만원 정도 나가요. 빅타워 쿨링 주기식 케이스입니다. 왜 쿨링 주기식이라고 적어놨냐면은 얘가 펜을 다양하게 제공을 해줘요. 어, 전면에 자체 160 그리고 120 그리고 140 이렇게 세가지 종류의 펜을 제공을 해주고 그 전면이 49 그리고, 그, 140짜리가 54, 120짜리가 40CFM일 겁니다. 전, 전면이 오히려 좀 약하던데, 160짜리가 140짜리가 좀 약해요. 소음 때문에 팬속을 줄여놔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기본 팬 7개 제공해주고,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가 355, 그리고 CPU 쿨러 호환 높이가 180 정도로, 호환성도 아주 좋아요. 라디 2개 장착하기도 좀 편한 편인데, 어, 상단에 측면에 장착할 때는 이거 파워가 이쪽에 달리거든? 그래서 펜 하나 가리는 게좀 단점이고, 그거 빼고는 크게 단점 없는 것 같아요. 아, 마감이 좀 구리긴 해. 아, 평균 0.8t여서 강판이 얇은 것도 아니고, 순행, 환성 괜찮고. 여튼 말 그대로 쿨링이 정말 좋은 케이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지금 펜 7개에 제일 구린 펜이 40cfm 넘는 거는 얘밖에 없어. 여러분이 오로지 쿨링만 생각하고 산다고 했을 때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다만, 가격 대비 품질이 좀 떨어져요. q 시도좀덜 하는 것 같고, 분명히 마감이 떨어진 게 눈에 보여요. 그거 빼고는 다 오케이. 사고 싶으면 사세요. 자, 그다음은 그 다음은, 그, 환상종에 가까운 펜테 P600S k 이스입니다 어, 얼마 전까지 품절이었다가, 무려 2, 3개월 품절이었다가, 물건이 소, 소량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화이트 버전은 도장 이슈 때문에, 수입을 안 해갖고 블랙 버전만 들어와 있습니다 고급 미드케이스 적어놨는데 얘가 알루미늄은 아니야 강판이야 강판인데 두께가 꽤 두꺼워 1티에 가까워 평균 0 9 t 라 보면 될까요 기본 펜 풍량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3핀을 사용하기 때문에 펜속도도 돼요 DC타입으로 기본 펜 3개밖에 제공하해 주니까 아쉬운 거 아니에요 상당히 수렴 달아 쓰면 은 흑기 배기배선수가 충분히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면이고 상단이고 이게 손깍땅 집어서 당기면 은 커버가 빠져요 이렇게 덜렁 빠지는데 빠지면 은 어떻게 된다? 고쿨링 케이스가 되 거, 이걸 딱 달면은 조성 케이스가 돼요 어, 강판이 충분히 두껍고 마감과 컬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사보면 이게 고급 케이스라는 느낌이 바로 드는 케이스 중에 하나고 조성고성 양쪽 선택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어, 품절이 작다는 단점이 있고 그말 그대로 구하기 힘들어요 그 화이트 버전이 지금 물건이 안들어서 그정도로 단점을 삼아야 돼 진짜 단점이 별로, 별로 없는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20만원대에 그 진짜 아무거나 다 구할 수있다그러면이 P-60X는 이제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진짜 괜찮은 케이스라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NGXT H1 아시피 이거 미니 타워도 아니고 미니 ITX 리틀 벨리로 갑니다 옛날쌍 쌍툭 쌀통형 케이스라고 부른거 있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디자인 된 케이스예요 파워하고 140mm 일열 수냉 쿨러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650W짜리 골드급 파워를 알고 있는데요 어 그다보니까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요 거의 50만원도 하죠 아무리 파워가 들어가있고 쿨러가 기본 들어가있다 도 50만원 50만원 좀 높다고 생각해요 좀 높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게 한 30만원 후반 정도였으면 어, 강력추천할만한데 어쨌든 뭐강판두께도 평균 1T로 좀 두꺼운 편이고 그래픽카드 호환성도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아니 300인데 뭐가 괜찮아요 미니 ITX라는거 생각하세요 미니 ITX 3 0 5짜리잘 없어요 이거 그3080 제일 작은거 넣으면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 어디까지나 에브가꺼 에버가 거 너무 들어가요. 물론 그래픽 카드 쿨링이 좀 아쉬워요. 아, 별도로 그쿨러가 뜨거운 바람을 내뿜어 내주는 부분이 없어요. 자 라디 하나 달리는 것 빼고는 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멍 뿜뿜뿜 뚫리는 쪽에 그냥 그래픽 카드 꽂혀 있고 자동적으로 그래픽 카드에서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주는 걸 바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픽 카드 온도가 음 제가 오픈 테스트할 때보다 한10 정도 높게 올라가요. 그거 꽤 높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좋은 케이스는 뭐 오브 테스트하고 4도 5도 아니면 온도 차이가 없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H o p P처럼. 그래서 ITX는 ITX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다 1년 수능이다 보니까 좀 고성능 CPU를 넣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 잘 따져봤자 뭐 5800X 정도까지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PBO 넣어 쓰기엔 좀 부족한 편이고요. 그래서 ITX에 딱 꽂혀가지고 그 시각적으로 이쁘고 그리고 디자인적인 것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어, 꽂혀서 싸겠다 비싸더라도 그런 분들이나 살만하지 일반적으로는 추천되기 어려운 케이스라 봅니다 자그 다음은 브라보 테스텔스 e x 2 7 0입니다 파로나마 윈도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음 사실 나온지 진짜 오래됐어요 내가 5년 전에도 팔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자주 만졌던 케이스인데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더라고요 인기 제품 순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일단 하드디스크 기본적으로 4개까지 장착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얘 위에 거 470도 있는데 470은 8개까지 장착이 돼요 그러니까 다 HDD 장착 케이스에 상단 3열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간섭도 없어요 그런데 다 기본 팬 풍력도 나름 괜찮은 편이고 심지어 팬컨도 제공해줘요 속도를 중간으로 낮춰 쓸 수가 있습니다 광량도 같이 낮아지긴 하지만 순회 호환성 좋고 하드베이 많고 팬컨 제공해준다 5만원에 그리간강판두께도뭐 평균 정도는 된다. 디자인 투박하고 먼지형 필터가 좀 마음에 안 들고 펜불량이 자주 있다 정도는 단점이가 될수 있는데 아, 아크릴 측면이 뭐 단점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쓸만해. 여튼 아직도 열심히 팔리고 있는 EX270이었습니다. 자그 다음엔 저음이 너무 예의 없었던 것 같아서 한개 정도 넣어놔야 될것서 넣어놓은 건데 P101 샐런트라는 제품입니다 안텍 제품이고요 10만 정도 해요 이게 파워 장착 부분이 파워도 좀 많이 달수 있어요 아마 확인해보시면 알텐데 다른 것처럼 뭐두개 이렇게 다른 거 아니에요 훨씬 많이 달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펜 스펙은 확인은 안되지만 어느 정도 풍량이 되는 펜을 가지고있어요 전면 도어형이다고 좌우 양쪽 다 흡음제가 박혀있어요 쉽게 말해 얘네 대놓고 저서음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케이스예요 전면 도어형 앞에도 흡음재가 붙어있고요 확실한 저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밋밋한 디자인 빼고는 별 단점도 없어요 어, 그래픽 카드랑 CPU 콜 호환성도 다 괜찮고 보시피 편견 두께도 좀 두꺼운 편입니다 다만 이제 순행 호환성 같은 경우는 영 똥이라서 안된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 어, 너무 고사양은로 넣으면 안되겠죠 기본 펜 4개고 아무래도 저서음 방식이기 때문에 흡기 배기 호이좀 좁은 편이라서 적당히 중사양에 중사양은 커버돼요 거기에다가 조용하게 쓰시려면 강추드릴 수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 네, 그 다음은 제가 별로 안좋아하는 케이스인데 NGST H510 엘리트입니다 이 케이스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대좀 나가요 그리고 순행은 전면에 밖에 못달아요 그리고 흑기홀이 하단하고 측면이 조금밖에 없어요 흑기 배기가 그리고 뒷면하고 윗면에 조금 한펜정도 한 되는 공간 그러다보니 쿨링이 구려요 지금 펜스펙 좋아보니까 야이 쿨링 좀될것 같죠 개구리입니다 개구려 얘 예, 전면에 유리 떼면은 온도가 십몇도 내려가요 동감 못해요 준수한 상대에 기본펜 제공하고 간판 두껍고 깔끔한 마감까지는 오케이야 어, 디자인 적으로 이쁘다까지도 이해를 할게요 근데 전면 떼면은 십도 내려갈 정도로 쿨링이 구립니다 그리고 그거 다소 높은 가격이고 여기에 3080 넣을 생각하지 마세요 커버 안됩니다 공랭에 3080 커버 안돼요 왜 이래 온도 높아요? 터프 쓰는데 이런 케이스 써서 그래요 터프가 온도가 높을 리가 없거든 자세히 해보세요 그거는 뭐트리얼 넣든 어익을 넣든 온도를 못잡아요 이런 케이스는 3080급 쓸만하지 못합니다 물론 CPU 클리닝 그나마 좀 뭐지 발열이 좀 덜한거 5600k 넣으면 좀 덜한데 여기에 와 1700, 1900k에 3080 넣으면 답도 없던데요 못쓰겠더라고요 비추천합니다 저는 비추천해요 자그 다음은 토크 케이스입니다 생방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직접 쓰고 있는 케이스예요 전 무려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 내손 주고 샀는 건데 오픈 튜닝 케이스입니다 이런 타입 요새 많아요 콩커도 있고 뭐 아이언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 그런 케이스는 다 쿨링이 좋아요 왜 오픈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만 조립할 때 조립 난이도는 낮은데 신경 써서 꼼꼼하게 조립을 해야 됩니다 양측 다 유리여서 혼이 다 보이거든요 어, 가림막이 없어요 그냥 혼이 다 보이고 어... 전면에 3열, 상단에 3열 지원 다하고 커서하게도 참 좋은 케이스고 기본펜 아예 없어요. 뭐 쿨러 호환성, 그래픽카드 호환성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450에 215에요. 이게 알루미늄인데 평균 간판 두께가 2cm, 2cm 2mm가 c 2 m 넘어요. 2mm가 넘어가죠 엄청 두껍습니다. 화려한 외관, 엄청난 두께의 마감, 순환의 호환수도 좋고, 어 사이즈에 비해서 무게도 가벼운 편입니다 알루미늄이라서. 근데 가격에 잡이가 없고, 하드베이 한 개밖에 장착 안되고 택배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웃음> 단점도 꽤큰 단점이죠. 특히 가격. 추천하기좀 애매해요. 제품 단체는 괜찮은데. 아 그렇게 총 50개 좀못 미치는 제품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 같아요. 46개 보여드렸는데 어때요? 어떤 거 사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나요? 아니 성조님 총평가 별점왜안 찍어놨어요? 깜빡했어요. 영상 찍전잘 않았어야 되는데. 이미, 이미 영상 찍은지 1시간 지나가지고 눈치챘을 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 중간중간에 보니까 내가 실수했는 부분이 보여요. 펜 숫자를 잘못 적은 게몇개 보이는데 아 양해 좀 부탁드려요. 이거 제가 진짜 크리스마스고 뭐고 다 포기하고 3일 걸려서 만든 편인데도 만들다보니 실수한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번에 다 수정해놓을게요. 보시다 수고 많으셨고, 여기 총평가 별점, 그리고 강력 추천 제품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못하겠어. 일단, 아, 베놈6, 아이 3점 줄게. 마닉 3점 줄게. 식스펜 2.5. 커널 2점. 아, 이구즈 3점. 잘만, 잘만 이거 한번 사볼만 해. 아, 나 이거 3.5점 주고 싶음. 한번, 한번 생각해보세요. 데이븐? 어... 가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데 너 no, 3점 세턴! 2점 어... 우드 케이스는 디자인에 플러스 점수 3점 줄게요 3점 아 얘는 마음에 안 들어 2점 아 이거요 이거 3.5 4점 4점? 3.5? 4점? 4점 4점 오! 자크 플레이스 4.5점 잘마 아너 no, 2점 아이 시스터 너도 좀 아쉽더라 2.5 대학기아좀 아쉽더라 2.5 GH1 아 이것도 4점 정도 줘도 되는데 이거, 이거 4점 줘도 괜찮아요 얘는 한번 고려해볼 만한 3점 얘는 싸니까 3점 줄까라는 생각했는데 솔직히 이거는 대체할 게 너무 많아요 2.5점 넘어가고 아 얘는 얘는 3점 줘도 돼 가격이 조금 비싸라라 얘도 한 2.5점 줘도 됩니다 살만해 요거? 요거? 요거 4점 정도 되, 줘도 되지 아왜 5점 줬지? 아수라 아수라 지금 시점에 사는 거 바본 것 같아 자 1.5점 받아라 미파리 아직 살만하지? 3점 아 엠, M5 MF 난너 이거 1점 줄래 얘도 살만해 3점 살만해 2점 얘도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난 미식스 별로예요 <웃음> 너, 너 1.5점 그래도 c d 론때문에 1.5점 줄게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살만해 3점 위저드도 살만해 요 3점 줄게요 세븐펜? 세븐펜도 좀 애매한데 3점 주기 좀 애매한데 이거 그래서 3점 그래서 3점 얘들이 3.5점쯤 주고 싶은데 미니타워치고는 괜찮은 편이거든 3.5점쯤 주고 싶은데 3.3점으로 애매하게 줄게요 이유가 있는데 아까 하단에 파워가리만 뚫어놨어도 3.5점 이래 줘도 될것 같은데 아 이거 괜찮아 이거 4점 줘도 돼요 괜찮아요 이것도 4점 줘도 될것 같아 얘얘 예, 예, 3.5점 충분히 받을만한 제품입니다 아이 가디언 좋지 너도 4점 받아라 에이아 이거 솔직히 나는 4.5점쯤 주고 싶어요 이거 가격 빼고는 커브랑 단점 잡을 게 없는 놈이에요 XL 물론 가격에서 마이너스 줄수있는면할 말이 없긴 한데 3점 예? 나 솔직히 이거 5점 주고 싶은데 <웃음> 가격도 XL보다 싸고 5점 주면 안 돼? <웃음> 4.8주자 <8주잖아. 웃음> 이거 사볼만한데 좀 비싸요 좀 애매한데 아 이것도 3점은 받아도 되지 이것도 목적만 괜찮으면 살만하고 너? 나 1점 줄래 하... 이거 마음 삼아서는 5점 주고 싶은데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3.5점입니다 자 이제 대충 이쯤 되면 은 어느 게 추천 제품인지 알겠죠? 보통 원래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드는 점수가 그 뭐지 진짜 그 점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대부분 제품 만져봤으니까 이거 크게 어긋나진 않을겁니다 내가 3점 이상 줬는 제품들은 여러분 사도 되거든? 한번 슬슬 슬그머니 한번 더 훑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3점 이상 줬는 건 사도 돼요 아유 P101 괜찮네 야, EX270 괜찮네 H1? 취향에 맞다면 상관없고 아 p u x 짱짱맨이네 풍통? 마감 별로지 뭐 살려고 하면은 아 얘는 허브 빼고는 크게 단점 삼을 거 없음 가격하고 아유, 그 메시파이 2XL 그것도 괜찮고 타이탄 괜찮고 S830도 아예 쓸만하고 리안리011 어... 솔직히 파워빼고는 크게 단점 없는 것 같아요 3100M 아 괜찮은 놈이에요 이거 3.5점... 아니 4.5점 줘도 괜찮을 정도로 진짜 괜찮은 놈이 아 어, 프리저 괜찮고 GH2도 괜찮고 미니타워치고둘다 괜찮은 거예요 M80 약간 애매하고 사도 되긴데 세븐펜도 사도 되긴 되는데 위저도하고 그냥 좀 애매해 어... 플렉스, 메시 미니 나쁘지않은데강추하긴좀 애매하고 잘만 M5, 엉, 어, 패스 응, 미식스 패스 잘만 S3 패스 아, 포지 은근슬쩍 꿀템이긴 한데, 살만합니다 미팔이 아직도 쓸만해요 미팔이 계산 버전도 나왔어요 미팔이 계산 버전이 이거보다는점수좀 나아 3.5점이라고 보면 돼 아수라 이제는 좀 나아줍시다 메시파이2 괜찮지? H17은... 저 사양일 때만 쓸만해요. 어, 903 쓸만하고. D0, 아, 싼 맛에 쓴다 그러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H230, 그냥 써도 되고. GH1 괜찮아요. 내가 괜찮다 그런 건 만져보면 업자들은 대부분 눈치챌 거야. 왜 괜찮은지. DX1 괜찮아요. 이기 솔직히 이 가격대 이거 대체할 거 마땅치 않은. 해치 8괜찮음이 가격대도 이거 대체할 거 마땅치 않은. 이거 4점 정도 되면은 추천한다 생각하면 될 거에요. 3점 되면은 여러분 써도 괜찮은 것 같고. 3점5 정도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대충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얼추 공감할걸? 아, 잘못 좀 너무 과하게 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3.3으로 바꿉시다. <웃음>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마음껏 받아가시고요. 쿨러 높이 참조하라고 적어둔 거 있고, 그래픽카드 높이 참조하라고 적어둔 거 있습니다. 참고로, 80하고 70하고 60하고 동일한 제품에는 길이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참조하고 보시면 될 거예요. 60ti 까지.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1시간 25분짜리에요. 얘기하다 보면 오류도 좀 있었을 거예요표 만들 때 실수 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밑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 수정해드리고 다음번에 수정한 걸로 또한생방에서 얘기해드리죠. 뭐. 보시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표 만들면 3일 걸렸어. 나는 크리스마스 포기했다고. 여튼 주말을 새하게 태우며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빠이빠이